안녕하십니까. 언론 알아야 바꾼다. 개새끼 개십새끼 호러새끼입니다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전 현직 더불어 열린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비서진들 장관들 이들의 말로는 한국이 부유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부유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부채가 4539조원이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부유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TBS 김어준의 말로는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고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리스는 왜? 디폴트 사태를 맞고 베네수엘라는 왜? 파산했습니까?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른데 말입니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르면 거리서는 디폴트 포 사태를 맞지 말아야 되고 베네수엘라는 파산되지 말아 어야 됩니다. 문재인 전현직 더불어 열린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비서진들, 장관들은 이들의 말이 맞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제 말이 맞다고 보이십니까? TBS 김어준의 말은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른 말은 결국 아닙니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서로 같다는 말이 맞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르다는 말은 오렌지족 야타족들인 김어준, 조진우 조국, 유시민 TBS, 세날 언론 알아야 바꾼다 알림이 황희두 그들의 논리입니다. 옛말에 틀는 것이 없습니다. 야타적오렌지적 버릇 여든 간다.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는 같습니다. 문재인 전현직 더불어 열린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비서진들 장관들 강성지지층 문파, 대가리 깨져도 문제인들, TBS, 김어준, 조진우, 조국, 유시민, 새날 전체 출연진, 연출진들, 알림이 황희도 진보 유튜버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파산시키고 30대 20대 10대 후세대들에게 4539조원이란 국제금융기구의 IMF의 빚을 떠넘기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태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언론 알아야 바꾼다. 개새끼, 개십새끼, 호로새끼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전 현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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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더불어 열린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비서진들, 장관들은 이들의 말이 맞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제 말이 맞다고 보이십니까? TBS 김어준의 말은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른 말은 결국 아닙니다 국가 채무